안녕하세요. 지금 찍고 있는 건가? 오늘은 카네치카스에서 마지막 날입니다. 지금은 이사 가기 전날이고요. 짐을 싸느라 짐을 다 꺼내놨어요. 오늘 다 꺼내놨어요. 오전부터 치우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렇게 오랫동안 치우게 될줄 몰랐는데 그렇게. <웃음> 맥시멀리즘을 <웃음> 하지만 자신의 미리머리와 <웃음> 시간은 <그냥> 미리머리. <웃음> 이 정도면 짐이 없는 거 아니야? 맞나? 매주 9월만 가도 안 하죠 그럴까? 그래 저거 좀 무겁더라 뒤로 예. 너무 엉망이죠? 네. 구독자들은 익숙합니다 <웃음> 아 그런가요? <웃음>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벽까지 짐 싸봤습니다 코로나 바꾸면서 많이 샀던 거 자물 자물대. 그쵸유일랑게 샀던 게 자물. 아직도 총하고 있는데. 아 어, 제발 저충하지 그 마. <웃음> 네, 네. 아 이거 다운자기냐아 <웃음> 아. 이거 보울 수 있는데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컴퓨터 거기에 면안 돼. 왜? 깨졌어. <웃음> 이거 옷 아직 안 넣어. 아 그거는 그거라서 여기다 둘 여기다 둘 <웃음> 여기는 이제 제가 이사 올 집이에요.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. 지금 룸메이트 한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가지고, 뭐가 조금 있네요.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제 방이고요. 이쪽이 제 룸메이트 방이에요. 화장실은 이렇게. 이미 이거 사다 놨네? 몰랐는데. 이런 거는 이제 같이 공용으로 해서 사기로 했어가지고, 네요 그리고 짜자잔 여기가 제 방이에요. 여기가 제 방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가구랑 뭐 침대랑 이런거 다 사야 될것 같아요. 제 룸메이트도 여기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텅텅 비었어. 이게 보면 아파트 뷰는 저희가 4층이라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늘은 조금 짐을 들고 와서 짐을 좀 풀어놓고 차근차근히 옮기려고 합니다 드디어 스탠포드 카네티컷을 떠납니다 이제 언제 올 일이 있으려나? 그치? 여기는 제가 살았던 크네티카스입니다. 상막하다 겨울에 니까 음. 들이 있었습니다. 이제 뉴저지에서 새 출발하는 거야. 맞지? 남친도 새출발합 거야 <웃음> 모든 새 출발. 저희는 이제 뉴저지에서 만나요. 뿅. <웃음> 뉴저지입니다. 밤이 됐네요. 보 m going to g 예요 a cheap d o u 아. l e bridge. I'm g i e t a l a m e n 뉴욕에서 넘어오는데, 길이 어. 너무 많이 먹혔어요 네. 보통 한, 뭐야, 15분? 응. 10분, 15분 오는 거리한 응. 응, 시간 걸렸어. 맞아 맞아. 그래서 밤이 되었습니다. <웃음> 아침에 이제 코네티컷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처리를 다 끝내고 여기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그렇지만 좋은 거는 <웃음> 짐을 다 옮겼다는 거 힘이 남으면 오늘 다 정리를 하고 살 거고 아니면 주말에 이용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. <웃음> 사실 지금은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또 면접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면접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다 정리를 끝내야 돼요 이제 꿈돌림없이저 혼자 해야 돼요 안돼할수 있어 지금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 드릴까요? <웃음> 지금 여기 뭐 물려가지고 여기는 이사 온제 방이고요 엄청 많죠? 캐리어 두 개랑 옷이랑 캐리어 조그마한 거 하나랑 이거는 이제 <웃음> 너무 많죠? 이게 자동차를 타다 오, 타고 다타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쓰러졌어요.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. 그 다음에 이거는 각종 약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 이게 그거구나. 아, 이게 지금 각종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는 화장품. 이게 바로 제가 제일 아끼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통입니다. <웃음> 방금 한인마트에서 지시을 봤어요 <웃음> 방금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뭐 먹으러 가요? 곱창! 그러면 곱창 스토리? 아 진짜 너무 좋아 저 오늘 <웃음>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그쵸? 아, 맞아요 너무 힘들죠?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밤 8시가 돼서 처음으로 커피 살 생각이 들었어 <웃음> 너무 힘들어요. 이사 진짜 제가 두번 다시 커피 살생각이라고두번 응,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? 이사 가는 날 제일 춥고 비가 오네 뭐든 악의 아, 아, 아, 아, 기운을 다 쏟아내려고 액땜 하는 거야? 음. w a t o water. 어? 찍고 있어 지금 곰돌님은 저희 집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야 나 보고 싶다고 할때 언제고 나안 보고 싶어? 응? 나안 보고 싶다고? 내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야? <웃음> 지금 곰돌 님은 오늘 아주 바쁩니다. 코비드 테스트는 그냥 아무 때나 받아도 돼. 곰돌 님은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이면 다 받아? 잘 청소하세요. 저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. 나도 이제 청소해야겠다. 그치? 정리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. <웃음> 아, 어제 오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침대 커버, 커버만 깔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곳에 가면 뭐 에어비앤비든 이렇게 저만의 향수를 꼭 뿌리고 자요 왜냐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됐을 때 그게 호텔이든 어디든 저이 향을 갖고 다녀요 이거 제가 쓰는 향이고요 짜잔!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가 뭐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, 얼굴이. 더보도록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Love yet, I can't help but love it. Oh my, oh my, I tell myself to stop.